가지지? 가지지야? 괜히 할일 내는데. <웃음> 근데 우리 가지고 있던 거다 없어졌나? 그 가방 위치 떠. 나 기력 없다. 아 도와줘. 도움? 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웃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거미 있어 뒤 거미 있어. 광수야 광수야 광수야 안돼 올라와 아, 아, 빨리. 아, <웃음> 오, 싸운다, 싸운다. 싸워, 야, 거미랑 싸운다. 이득봐, 어, 어, 이득봐. 이득 최대로. 얘들아, 그 사이에 나못 살리니? 야, 개미 죽었다. 음. 그 사이에 나못 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용기를 내. 제발. 야, 13초. 야, 임마. 용기 내, 임마. <웃음> 너 조용히 안 하면 고생해. 안 피한다. 야, 구초, 구초. 야, 제발 지금. <웃음> 안돼, 안돼, 안돼, 내가 아, 나 팔아먹을 거야. 야 그러면 거미를 유인해서 차라리 개미랑 그냥 떼싸움 시키는 거 어때? 거미 유혹해 좋은 생각인데? 해보자 피해! 그렇지 피했고 유인 안되냐 얘? 아이 템먹고빤스러내야겠다 아이씨 나 버리고? 투디 여기 있네 투디야 바로 밑에 거미있어 돈 워리! 거미는 익충이야 어야 거미 건너왔어 잠깐만 야 이거 잘만 하면 진짜 패싸움 나겠는데? 야 됐다 붙었다 얘들아 개미 때로 가는데? 개미 때로 가는데 저기 보면은 개미 시체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인다니까 좀만 있으면? 야 아니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기 지금 개미 시체 몇개야 비둘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난저 거미랑 안 싸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개미들 개미들 집으로 거미 유인할게. 오케이. 어 살아 계시네요? 아 잠깐만. 야야야 <웃음> 개미가 살아 있었어. 개미가 살아 있었어. 얘들아 이 정도 한 것도 잘 수확한 거야 지금 나 개미 부품 엄청 얻었거든 일단은 회수해가지고 복귀하면 될것 같아 와우 귀여워 야나 이거 클로버로 다 만들었다 일단 1단계 가본 오늘 그라운디드 할 건데 그라운디를 가진 사람은 다섯 플레이어는 4시거든 어떡할래? 튜토리얼 하고 한 사람들끼리 한게 낫잖아 지않 요렇게 <웃음> <웃음> 되면은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이 퇴근이야 오케이 자 갑니다 원판 돌려 돌려 돌림판 오, 긴장된다 왠지 몇번 돌릴지 근데 안정하지 않았나 연비 어, 뭐야 연비 뽑혔는데? 에이, 도전 외쳤어야죠 맞아 이건 근데 <웃음> <그치>? 도전 외치고 <웃음> 네. 몇 번을 할지 그것도 정했어야 돼요 또 누구 나오지? 그럼 또 <웃음> 야랄 시작할 거잖아 너네 새로고침을 한번 할게 공평하게 오케이. 아, 오케이. 연비야 여기서 특전 너가 만약에 자리 바꾸고 싶으면 바꿔줄게 지금. 왜냐면은 뒷소리랑 어, 바꿀게요.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왜냐면또 노란색이 나올지 않을 수도 있잖아. 도전. 노란색. 오케이. 그래. 자 돌아갑니다. 긴장되는 순간. 한팬이 나왔어. 아 진짜? 아, <웃음> 한팬이는왜나오는데왜나오냐고 네. <웃음> <웃음> <웃음> 저도 참여를했는데아 어, 근데 나 도전 외쳤었나? 아니 형안 외쳤잖아.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안 가면 이걸 20분 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지그지 그럴 지그것 같지? 이거 이 짓거리 지금 30분 할것 같아 그냥 연비 보내 깔끔하게 <웃음> 내 거는 당연히 없다는 뜻이 없던 일이 되버렸네 한펜나 빨리 게임 켜 내가 한펜이 좀 데리러 갈게 나 왔다! 어나 여기 왔다 한펜아 오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요 빨간 아이들 잡아 잡아 죽여야 돼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거 팀킬 돼 팀킬 팀킬 된다고 아야야야어 <웃음> 왜이렇게 아파 팀킬 된다고 아, 팀킬이 되는구나 어, 어 벌레인줄 알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책상도 만들어 놨고 오 작업대 어 작업대 만들어 놨고 여기 통 있고 여기 또 모닥불도 있고 어 여기 바구미 구워놨으니까 먹으면 돼 바구미가 뭐야? 아니 그 자세한 건 알려 그러지마 그냥 먹어 먹으면 알려주나? 응 먹었어 어, 먹었네 아 어, 벌레야 우리의 목표 오늘 저번에 비소리가 하자고 했던 거 하자 기계 돌리자 비소라 오케이 오케이 해 뜨면 돌릴까 지금 새벽이니까 어 너무 어두우니까 해 뜨면 돌리자 그러자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거미가 너무 동글뱅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분 안 됐는데 오히려 거미 공포증 그거 조금 늘릴까요 차라리 거미 공포증 안심 모드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제 눌러봐 이제 버튼 오 오케이 나 창도 만들어왔어 오케이 <웃음> 아, 막힌 레이저를 뚫으세요. 저 탑에 음. 보면 지난번에 왜전선 어. 갉아먹혀 있었잖아. 맞아 어어, 어, 그거 고치러 가자 이제. 어, 이거 막 스파크 일어난다. 이거 어떻게 고치 와, 옛날보다 좀더 리얼해졌다. 나는 왜 스파크가 안 보이지? 아, 이거 망치 있어야 되는데, 맞아. 파이팅, 아이팅 와우! 트레머 detected. 땅이 흔들린다고? 어 그러네 밑에 뭐가 있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맞아? 뭐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이거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이거 뭐 고글 같.. 은 어, 시계다 그렇지 야 이거 튼튼한 대리석 부수기 이거 부서져 망치로? 안 부서져 안 부서져? 아 2단계래 기계를 더 조사하세요? 오 뭔가 되긴 했네 글쎄 이거 어? 눌러볼까? 그래 액티브래오오오 아이고, 오. 우와, 이런 효과가 있었나? 뭐..러..게? 어이, 저기 터졌.. 아, 저기 연구실 가는 거! 오, 예에에스! 바로 만들어버리기! 한펜이한테 내가 끼던 거 줘야겠다. 여기, 작업대 위에 올려놨어. 작업대? 어, 그러네. 그렇지! 어, 형, 저 개미! 불개미, 불개미! 어, 어, 안 되는데? 내가 죽였어. 개미는 단지 생활을 한단다! <웃음> <웃음> 인사다 인사였어 인사. 인싸. 아니 쳐놓고 도망가면은 이씨. <웃음> 형. <웃음> 아 뭐야 온 거야? 그렇다면 나의 새로운 뉴 무기를 실험해 볼 때가 왔나? 빠사 그냥. 빠세. 그걸 <웃음> 바로 죽여버리지. 빠사 그냥. 빠세. 그렇지. 그러면 우리 목적지가 어디야 지금? 지금 폭발을 조사하러 가래요. <웃음> 와. 와우와 대박 대박 여기여기 여기, 여기 와봐요 와봐요 선생님 에? 관수야 여기 와봐 신기한게 <웃음> 있어 아니 난 삐러야 삐러 삐떠 삐떠 삐러, 삐러 여기 와봐 어. 여기 안에 봐봐 저기 위에 보여저 위에? 저거 위에 보석 같은거저 캐러가자 어. 와우 소리가 어, 불안해 두디야 반지의 어. 제왕이 나오는 거미래 저거 되게 위험한거야 실체를 못받는데 아, 어디? 니 앞에 누워있잖아 근데 안깨면되잖아아 이게 거미야? 어.. 주무시고 계셔 아이씨 야거인지 모르겠어 저거 저렇게 있으니까 돌인줄 알았잖아 나. 야 저게 더 놀랍다 나는 깨워봐 한번 그러면 아우 싫 그래, 깨우고 쉬러. 도망가보자 헤이 hey! 셧럽 내가 알려줄게 있어 친구들 뭐? 내가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제대로 안 깨우고 지나가는 것 같아 길이 있더라고 어 그래? 응 가보자 여기여기 여기. 진짜로 한편아 죽으려면 혼자 죽어 아니 진짜로 나 믿어줘봐 한번만 아 진짜? 어, 내 게임 경험상 이거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안깨고 자, 1소대 앉아! 전술전진! 스핀하면안 돼, 수면돼 맥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산, 해산! 개군들, 해산! 군들 해산! 너이 망치 이걸로 맞아 보래 너? <웃음> 아싸어 미안해. <웃음> 아다 연결돼 있는 길이구요. 야저 저긴가봐 저기 저기 분홍색으로 막 나온다야. 어 그러네. 원래 이런 게 있었나? 파편도 있고. 어 여기 여기 문 있다. 어, 어 연구실 아, 그래? 있다. 연구실이야. 오 어, 이거 문 여는 버튼이 빨간색인데 어. 마치 눌러보라고 돼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건 해야지. 그치. 그렇지. 그렇지. 오어 그러네. 검은 개비둑. 검은 개미봉뚝 요것도 누를 수 있나? 아 무단 접근? 무단 아 접근 안되고 어? 야, 야 이거 일어서는거 도와주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게 막 이렇게 죽거나 이러진 않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아서 일어서네 어 대화하세요 나 어떡해? 왜? 나이 뒤로 빠졌는데 올라갈 길이 없는데? 오잉? 잠깐만 여기 스펙 R이라는 플랫폼을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데 어? 생 울타리 연구소가 뭐야? 라고 아 거미줄 연구에 주력하던 어 좌표 보내준대 이게 지금 다음 퀘스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접속이 안 되던 기계가 있었거든 응어 그거를 하는 거고 일단 빗소리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어? 오잉? 생체 스캐너를사용하세요어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어 아하 아 오잉 오잉? 과학 상점? 야 이거 배울 수가 있는데 뭐를? 무슨 복층기지 뭐 이런 거 있고? 대장장이 네. 이거 확인해야겠다 요리학 개론 요것도 하나 해야겠네 아야 여기서 무덤도굴 버그 엘 칩을 찾으세요. 이거 보상이구나. 퀘스트. 어? 어, 일단 다 수락할게. 퀘스트. 요리학계론, 일단 먼저 하나 배울게. 네네 복층 기즈랑... 아, 어차피 빗소리 내려간 곳에서 저 칩을 찾아야 되나 본데. 어. 어, 얘네 왜 이래? 어? 병정 개미야, 병정 아, <enzia> 어, 얘이왜이래어병정개미야병정개미이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students... 또, 또 있는거 같은데? 유구치! 야 여기 이빨 있어! 그니까! 구치 왜 있는거야? <웃음> 이거 근데 지하에서 찾는거 맞겠지? 맞는거 같은데? 길이 여기밖에 없어 막혀있어요 저건 또 그렇다고? 유도 아빠 아나뭐 이상한거 먹었다 아나 생고기 먹었네 아 안구운거 먹었네 지금 아유! 아 생벌레 먹었네 아! 아 뭐야! 아. 육케 먹었네 내려가야 되나 진짜로 저건가? 야, 저건가 봐. 아 오케이 내려가 한 번에 사삭 할까? 우리 사람 많은데 한닦까지 할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불불 켜주고 불 켜주고.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 오도도도 오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일개미야 아 근데 근데 근데 몰려면 어떡해 아 몰려면 어떡해 아, 몰라 아 몰라 후려쳐 <웃음> 몰려면 다우려쳐 개미 멸살자 <웃음> 개미 멸살자 변이탐지 됐나 나간다 오, 밖이야 바이다오바이다아 일로 나가는게 맞았네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낡은 개미 뚝이 여기다 낡은 개미 얘들아 우리 집은 어디야 근데? 집은 저기 집 표시가 있어요 무덤독을 저 칩이 하나 더 남았네 뭔가? 뭐지? 놓친 게 뭐가 더 있나본데? 다시 가야돼 저기를? <웃음> <웃음> 저기를 다시 가라고? 야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저거 한번 다시 해보자 뭐 하나 오케이 어어 어. 아, 근데 저기 갈때는 좀뭐 많이 들고 가야겠다 어어 물통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음. 가야돼 하늘에서 돌 떨어져 낙석 있나봐 말이 되겠냐? <웃음> 창이 날아가서 꽂혀 그지 땅에 뒤질래? Nice 늑대검이 <웃음> <웃음> <오>! 아! 아! <웃음> 아! 여기까지 따라왔다! 아! 어? 나 껐는데? 응 나도 끌거야 <웃음> 형! 형! 나 살리고 꺼! 형 <목소리> 어, 내가 잘할게 미안해. <소시켜> <목소리> 저장 새 네, 저장 파일 <웃음> 생성. 안돼. 죽으면 어떻게 돼? 여, 여, 밀어버리지 영원히 사라져. 안 돼. 야야 근데 진짜 늑대거이 우리 집까지 왔는데 어떻게? 야 어떻게 어떻게? 야 진짜 어떻게? 야 진짜로 어떻게? 기계, 기계 기계 사이로 들어가. 어, 들어가네, 기계 사이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긴 했어 들어가긴 했어. 아개 무서워. 어쨌든 한편아 안녕. 뭐 종류 <웃음> <정려>. 안 보아나 <뭐하나>. 종류. <웃음>